안녕하세요 다우두키입니다 오늘은 하루에 무려 다섯 번 한랄 음식점을 가보는 뭐, 사실 제가 볼게 푸드파이터 스타일아닌데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많은 그런 한랄 음식점을 좀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맛은 어떤지 그런 리뷰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자 그럼 바로 식당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 바로 여기로 나오시면 됩니다 합정으로 어, 델라 인디아라는 치킨거리 집이고요 여기는 근처에 꽃집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구나 반판도발끔하죠 분위기 있네요 인도하면 꽃길이지 여기는 이제 델리 인디아라는 식당이고 제가 첫끼를 여기로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은 치킨 브리안이랑 버터치킨커리 머톤 마샬라 이렇 같이 시켰고요 난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엄청나요 일단은 치킨 브리안이부터 한입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맛있어 생각보다 되게 포소하고 되게 쫀득쫀득하거든요 생각보다 확실히 브리안이는 어딜 가나 맛이 다 달라 그 셰프에 따라서 근데 여기는 진짜 맛있어 음 맛있다, 맛있다. 나는 브리아을 진짜 추천해. 견과류 있죠? 밥이랑 잘 어울리고 맛있어요. 버터 치킨 커리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냄새부터가 일단 버터하고 섞여가지고 나는 그 고소한 향 있죠? 그게 지금 일품이에요, 지금. 냄새가 진짜 좋아. 음! 음, 이거 진짜 맛있다. 확실히 고소하고, 음, 생각보다 느끼하지 않은 것 같아. 진짜 맛있는데? 좀 달달하면서, 인도 커리하면 이런거 하는 느낌 응, 그 전통의 맛 응, 진짜 괜찮은데? 여기 잘하는데다 여기 맛집이다 맛집 인정 양고기 마샬라 마샬라 맞죠? 이름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거 괜찮은데 이것도? 처먹어 보면 맛이고 조금 맵네 이거는 근데 그게 뭐 맵긴 한데 약간 그... 커리에 살짝 그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잘 잡아주는? 그런 정도의 맵 싸움인 것 같고 고기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괜찮다 음, 요구르트네, 음, 이거 진짜 맛있다. 확실히 인도 음식이 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뭔가 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 식당에 많지 않 거예요. 나우트키 마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라씨 한잔또 얻어 먹었습니다. 사람들라 이제 공덕으로 갈 겁니다. 짐이 많아요 지금 짐이. 유튜버의 삶이란. <웃음> 근데 탄두리 치킨이랑 치킨 짜오면 먹어보려고 지금 하거든요 아 여긴 네팔이네요 네팔. 신기한데? 난 네팔 음식은 먹어본적이 없는것 같은데? 오.. 뭔가 입구부터 이국스러워 어.. 대 한라식당인데 부찬님 <웃음> 어.. 코끼리도 있고 <웃음> 봐봐 여기 네팔이야 난 네팔 음식 처음 와보잖아 너무 신기한거 있지? 가는 인도 음식점이었잖아요. 또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푸짐하게 좀 시켰고요. 한돌치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진짜 맛있다. 밖에는 되게 크런치하면서도 속은 너무 부드러워. 그리고 이거는 한돌이 치킨하면 생나는 각그딱 색깔 있지? 음, 딱그 색깔이야 이거는. 그한번 먹어볼게요. 음이 맛이다. 음한둘 맛이다. 내가 딱 생각했던 그 탄두리 맛. 좀 매우면서 딱 향도 그딱 인도향, 이건 네팔향이겠지만, 음, 괜찮은데 같은. 음. 소스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음. 소스 맛있어. 그럼 이번에는 치킨 짜오면넣어볼게요 치킨 짜오면 말아가지고 먹는 게제맛이지안 그래? 먹어볼게요. 와우. 음, 약간 중국 음식 같기도 하고. 근데. 조금 심심해 또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이건 네팔커리 한번 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다르다 이거는 훨씬 더 담백한 그런 맛인 것 같아요 포멀하면서 음, 괜찮은데? 이제 드디어 이태원역입니다 이제 이태원에는 한라식당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 있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그래서 이태원에 정말 많이 살기도 하고 식사를 하곤 하죠 저도 그렇고 밥 버리고 싶다 여기가 녹사평 왔습니다 또 맛있는 아랍 음식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해방촌 스트레이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남산타워가 보여요 비건 레스토랑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또 굉장히 예쁜 카페들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커서 블랑카 라는 식당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우 삭슈카랑 이거 모로코 샌드위치 지금 주문 했거든요. 삭슈카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빵이 너무 바삭바삭해 보여. 한번 먹어볼래요? 배고파. 음! 음! 맛있다. 빵을 좀 찢어가지고 한번 같이 삭슈카랑 먹어보겠습니다. 와, 미쳤다, 미쳤다. 보여요? 장난 아니죠? 나오 특이한 거는 달면서, 쉬면서 고기다가 약간 지중해 맛이 확 느껴지는 그런 맛이야. 왠, 왠지 지중한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 일단 먹는데 비주얼이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다음에는 샌드위치 한번 먹어볼게요. 와 샌드위치는 보여줘야겠어. 와 비주얼이. 맛있어. 치킨이 크게 크게 들어간 게 아니고 되게 짧게 짧게 부드럽게 잘썰어져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 양념이랑도 되게 잘 맞는데요? 약간 살짝 매콤하면서 이국적이면서 맛있는데? 모로콤소 진짜 맛있구나. 진짜 아, 제가 지금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잠깐 쉬러 왔습니다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카페인을 좀 충전한 다음에 다시 또 한라음식 더 먹으러 <웃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로코라는 식당이고요. 레몬타즈이랑 모로코고 오버라이스 시켰는데요. 아마 유튜브에서 그 봤던 아랍 음식 느낌, 갑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맛이. 일단 이거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이건 그냥 완전 불이 아냐 같아요. 조금 더 상큼하게 상쾌한 맛?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랍살로드도 먹보겠습니다 음, 어, 이건 엄청 시큼하다. 한국 사람 입맛에는 조금... 조금만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기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다 레몬 타진 한번 먹어볼게요 레몬 타진 어, 레몬 그 향이 나요 레몬 향이 나고 닭 같은 경우에는 약간 훈제다? 그런 느낌이고 음 맛있다 맛있다 소스가 너무 특이해 커리 같은 맛이 날것 같았는데 되게 상큼한 맛? 응 음, 맛있는데? 전혀 쉬지 않고 되게 좀 리콤 달콤한? 그런 되게 맛있는 맛이고 북아프리가 특유의 약간 이국적인 맛이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좀그 나라에서 나는 향신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맛있네요 맛있다 맛있다 이태원 왔고요 역시 여기는 뭐한라 식당의 성지죠 성지 와 근데 진짜 엄청 잘 버렸다 근데 마지막 음식이 터키 음식은 다행이야 약간 색다른 음식이었으면 좀 거부감 못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아는 맛이고 음, 맛있다는 걸 아니까 맛있는 건또 먹어도 맛있다 왜 이런 여기는 사실 처음 오는 게 아니고 제가 한 10번 넘게 온것 같아요 정말 자주 오는 데고 제가 아는 데 중에는 여기가 그래도 현지 맛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필라키밥이라고 해가지고 어, 현지에서도 진짜 많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기를 진짜 얇게 썰어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거든요 근데 그거 같이 먹을 때그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음 그고 아니면 소스가 좋아 소스 고기에 적당히 그 버무져 려 있는 그 터키 소스가 사실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맛이에요 되게 달고 약간 달짝지근하고 그래서 약간 단짠단짠 느낌이 나가지고 한국인들이 터키 음식을 굉장히 부담없이 먹고는 해요 그래서. 훌륭합니다 케밥 한입 먹어볼게요 이 맛이죠. 음. 그러니까 맛이 엄청 다르지 않아요. 아마 고기는 아마 비슷한 고기 같은데 아, 재료가 이제 야채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야채랑 고기랑 같이 먹는 또그 식감에 있어요. 사실 태바이 그래서 워낙 유명하잖아요. 제시큐 레데르입니다. 다 먹고 아마 티를 먹으러 가야것거든요 지금 음. 배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한라의 식당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보면 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무수님들에게 이런 한라 음식을 제공해주시는 한라 음식 점 사장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잘 먹었고 오늘 제가 한 영상이 여러분들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땡큐 퍼라 바청말 비디오 Take care and y o u s a l m d 마사터 감사합니다. 안녕 오케이 루스 민? 아 <laughs> 루스 <I lose. laughs>